여러분, 1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다가 마지막에 1억 원이 부족하여 건물의 마감공사를 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건물은 99억 원짜리 건물일까요? 아니면 99억 원짜리 쓰레기일까요? 이런 경우 건물에 99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99억 원의 가치로 남아있지만은 않게 되는데요.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외장으로 인해 분양이 안될 뿐만 아니라 비나 눈이 왔을 때 건물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처분을 하는데 돈이 더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역시 아무리 많은 노력과 돈이 들었더라도 마무리, 즉 상업화가 되지 않으면 자산으로 팔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100원짜리 껌을 팔더라도 포장이 되어 있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역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의 총 예산을 측정해보는 것은 사업화까지의 예상 소요 자금을 측정해보고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초기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부터 따지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오는 숫자는 과연 맞는 수치인 걸까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아마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숫자는 비교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숫자는 비교를 통해 그 정성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올해 100억을 벌어 30억을 남겼다고 하면 매우 잘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는 100억을 벌어서 60억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혹은 작년에는 200억을 벌어 100억의 이윤을 남겼지만 올해 100억을 벌고 30억을 남겼다고 할때이 역시 좋은 성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렇듯 숫자는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재무제표가 2년치 수치를 같이 보여주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수준을 예측해보면 향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기본 비교 숫자가 되어 수행하려고 하는 다양한 전략들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예산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여 산정해보기입니다. 사업의 예산을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 산정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란 비용과 매출이 같아 순이익이 0이 되는 매출금액을 말하는데 따라서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는 매출액이 됩니다. 둘째, 월별 소요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해보기입니다. 사업계획서나 투자 제안서에는 지면 관계상 3개년 또는 5개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품의 매출과 회사의 비용은 매월마다 작성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월별로 작성된 것의 통계를 연도별로 산정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정별, 제품별, 서비스별로 나누어 산정해보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투자자라는 측면에서 진솔하게 매출 비용을 시뮬레이션한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취 목표 이전에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술금융을 투자받는 방법과 투자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 지좀 되었지만 정부 과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업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한 게 많죠. 저 같은 경우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회생활 경력이 짧다 보니까 경험이나 자본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청년 창업 사업 상담이나 자금 지원 등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좋은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스로의 돈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투자를 받거나 신용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초기 기업에게 대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출은 신용이나 자산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제 막 설립한 기업에게는 담보로 내세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우수하다면 그것을 담보물로 인정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창업자들의 유무형 자산이 많지 않을 경우, 창업자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보증대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기술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하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선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각 기금에서 신용과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벤처기업 A사는 k 팝 팬들이 원하는 가수를 선택하고 선택된 가수들이 콘서트를 여는 가요계의 역경매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에서 20여 회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가수 B, C, D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합동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현지 팬들이 콘서트를 보고 싶은 가수를 설문 방식으로 선출한 결과 B, C, D가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콘서트 비용이 팬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에 기획사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속에서 공연을 열수 있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은 발상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기술사업화는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과 이용자,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화함에 있어 자금의 원동력 중 정부의 지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은 기술경영능력과 연구개발,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기관별 지원 사항에 관련된 사업 공고 및 신청은 각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자나 투자는 상환하거나 배당 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자나 투자도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창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프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 기업에게 투자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구소에서 연구에 매진한 창업자일수록 경영이나 투자 관련 네트워크 및 투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소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투자자의 유형은 엔젤, 금융, 전략적 투자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엔젤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들의 차이는 개인이 개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회사가 회사 자금이나 타인의 자금을 수탁받아서 투자하느냐의 차이로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엔젤 투자자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공동창업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자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켜봐봤던 교수님, 고용주, 거래처 사장님 동종업계의 협력자들의 신뢰부터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투자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를 받음으로써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제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팁스입니다 이 제도는 팁스 사업자로 선정된 투자자들에게 1억원 내외의 투자를 받게 되면 5억 원 이상의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높은 수준의 지원금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이니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투자자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소진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자금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 리픽싱 조건, IPO 강제조항 여부, 푸드옵션 등의 발동요건 등 다양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진 자가 나중에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투자자들도 경쟁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최소한 3개 사의 투자사와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자자의 포지션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투자 리스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적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텀시 등을 요구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